젊은 여성 두 명이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낮에 평범한 관광을 끝낸 그녀들은 저녁 식사할 곳을 찾아서 보나가를 서성거렸다. 가이드북에 실려있던 맛있다고 소문난 가게를 찾으려 했지만 어떻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다가 보나가를 약간 벗어났을 때쯤 현지인으로 보이는 수상한 남성이 뭔가 어설픈 말로 말을 걸어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광객이 곤란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되어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보기와는 달리 의외로 상냥한 사람인 것으로 보였기에 가이드북에 소개된 맛있는 음식점의 소재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남성이 말하기를, 그런 가게보단 이곳에서 훨씬 유명한 가게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다. 현지인들밖에 모르는 맛있는 가게를 소개해 준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요리점의 주인과 남자는 아는 사람이므로 소개의 편지와 그 가게의 위치가 쓰여진 지도를 써서 여성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렇게 두 명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그 가게를 찾아갔다. 지도에 쓰여진 그 가게의 소재는 번화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골목 안에 있었다. 길찾기엔 영 소질이 없는 두 여성은 한참을 헤맸지만 그 가게를 찾을 순 없었다. 결국 그 가게에 가는 것은 단념하고 가까운 음식점에 들어가 앉았다. 가게에서 조문에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어떤 남자에게 소개받은 그 가게를 혹시 알고 있을까 물어보았다. 그리고 써준 편지도 함께 보여주었다. 서머는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곧바로 경찰을 부릅시다라고 했다. 이유도 묻지 못한 채 경찰은 도착했고 편지에 써있는 내용을 듣고 그녀들은 경악했다. 편지에는 맛있어 보이는 두 명의 젊은 여자들을 보낸다 죽여서 고기로 쓰라고 적혀있었다 아무래도 그 가게는 인육을 먹는 기후가 있는 뒷세계 사람들을 위한 가게였던 것 같다 만약 그녀들이 그 가게를 찾았다면